아주 달고 아주 달게 <웃음> 안녕하세요 빵언니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오늘 재밌는 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음, 일단 물을 먼저 끓여야 하니까 물부터 끓이면서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는 다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선, 전기주선, 주전자도 아니고 유선이 유선 그리고 250ml 정도밖에 끓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조그만 주전자입니다 추억의 자판기 우유분말스틱 예전에 지금도 자판기에는 뭐 율무차, 우유, 당연히 커피 밴딩 머신에 같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맛이 나나 궁금해 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미 한번 뜯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시 박스 안에 넣어 놨어요 30개짜리 가격은 한 9,900 얼마 뭐 이래서 거의 만원 정도 음. 이 안에 이렇게 10개짜리 박스가 3개가 들어 있어요 매일 우유 맛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 우유는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뒤에 보면 음, 음용 방법 및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0ml의 물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 어, 물을 너무 많이 끓이나 보다 그리고 요 여기 앞에는 어, 탈지분유, 혼합탈지분유, 합성향료 해가지고 괄호 열고 밀크향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굉장히 우유인 듯 우유 아닌 우유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커피 믹스와 같은 커피인데 커피가 아니기도 하면서 커피이기도 한 새로운 장르 잖아요 커피 믹스가 그래서 얘도 약간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이 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맛있게 즐기는 법을 보면 따뜻한 물에 넣어 추억의 자판기 우유맛 그대로 매일 우유맛 스틱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넣어 달콤한 낫대로 그러니까 에스프레소하고 섞어서 먹으라는 어,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 등산처럼 야외에서 따뜻하고 간편하게 그래서 어, 생각해보면 저희 캠핑하고 등산하거나 이러면 되게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음,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 조금 더 자판기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가지고 왔어요. 안에는 이렇게, 어, 스틱이지만 스틱같이 않은 이런 좀 넉대대한 <웃음> 그런 스틱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끓으려고 하니까 일단 얘를, 자, 탈탈탈탈탈탈, 아, 탈지 분유니까 탈탈탈. 이게, 이게 20g 이니까 이거 20g 인데물 100ml 그래서 거의 뭐 1대5 정도 이렇게 섞으면 되나봐요 주전자는 굉장히 이게 1, 2, 맥스 이렇게 돼있어서 제가 거의 맥스까지 끓였거든요 근데 얘가 전체 다 끓였을 때 250ml가 안 돼요 얘의 한반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어우 또얘반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묽게 끓인 것 같아요. 100ml 좀안 되게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확실히 종이컵이라 아, 너무 뜨거워요. 뭐, 어, 이렇게 잘 보이게 한번 놔볼까요? 원래는 현장감 느끼게 하려면 이걸로서 저으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꼬깃꼬깃해서 저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거는 좀 음. 집인데 이거 다 있는데 왜네 있는 거 써야죠? 네아 확실히 제가 이거 오자마자 머그잔에다가 뭐 이렇게 그때 조금 물양 조절을 잘 못해서 물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지금 딱 종이컵에다가 딱 이렇게 한잔 되게 끓이니까 맛있네요. <웃음> 아주 달콤하네요. 너무 뜨거워 가지고 많이 씩 못먹겠어요 아 천천히 식혀 가면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던 거는 매일우유 만 오리지널 매일 네. 우유에다가 설탕 좀 많이 넣은 듯한 어, 연유 응. 연유를 좀 부은 듯한 네, 그런 맛이고요. 여기 아까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어, 에스프레소랑 만약에 섞어 먹는다 그러면 아주, 달것 같아. 아주 달게 아주 <웃음> 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음, 어, 그동안 언니가 굉장히 노화가 많이 됐는데 네, 늙은 얼굴도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